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실패담을 쓸 정도의 주식잔밥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주식으로 돈을 왕창 벌었다고 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학 시절에 주식을 하면서 한 달에 50에서 1 0 0만원 정도 용돈벌이 할 정도로 벌었습니다. 아마 제 주식 경력 중에서 대학 시절이 가장 왕성하고 혈기 넘치고 연구정신에 가득 차 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는 것도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병아리들이 하는 거 아시죠? 주식기법이라고 차트니 보조지표니 입병선이니 하는 것들을 주식종목마다 대입해보고 하는 것들여 거기에다 주식의 적정 가치 계산하는 것들 등등 많습니다. 제가 대학전공이 경영학과다 보니 경제에 관련된 여러가지 잡학을 배웠던지라 여러가지 기법들을 많이 대입해보곤 했었습니다. 아마 한 종목 연구하는데 거의 짧게는 10개 정도이고 괜찮다 시보면 20가지 기법을 대입해곤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법들을 대입해 보아도 확률은 사실 5.5대 4.5였습니다. 즉 0.5% 정도의 확률이 저에게 대학시절 용도를 벌어다 준 거였죠. 그러다 한방에 훅 가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해외악재로 인하여 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도 개화작이 났습니다. 한방에 후 가게 되니 다시는 주식을 하기가 싫어지더군요. 대학 시절 저의 주식놀이는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론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사려깊었고 초단타는 일절하지 않았고 거의 비중을 100%로 스윙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면 매우 운이 좋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주식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벌어놓은 돈도 있고 하다보니 대학 때와는 또 다르게 다른 분들 주식에 관한 글들도 찾아보고 주식 관련 책들도 보고 그렇게 주식 공부를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하는 게 힘들고 신경 쓰기 힘들어서 종목들을 적당히 대충 살펴보고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종목들을 분할로 조금씩 매수했더니 대략 1년에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나더군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진짜 내용입니다. 제가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간간히 직장생활 때간간히팔때못 팔고 살때못 사고 하면서도 1년에 20%에서 30% 나던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주식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에 동영상들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주식에만 몸 담아왔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써놓은 비법들의 책이었습니다. 어떤 그 책의 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들의 책에 써놓은 내용들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대로 하면 나도 될 것이다 라는 마음에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나도 빨리 저 사람들처럼 돼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마음에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책들도 같이 투자나 주식투자의 정석 같은 책들이 아닌 주식시장의 성공신화라 불리우는 이들의 책들만 사서보고 초단타와 책 내용을 정신차리고 읽어보면 초단타와 스윙을 유도하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최면에 걸렸던 겁니다. 대학 졸업 후 6년간 벌어놓은 수익률 다 꼬라박았고 마이너스가 최초 투자원금 대비 3배까지 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동안 주식에서 잃어보질 않았다 보니 제대로 하면 될것이라는 마음의 회사까지 관뒀다는 겁니다. 6년간 벌어놓은 수익률 꼬라박고 마이너스 300%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딱 6개월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 그만둔 건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 했습니다. 쉽게 돈 벌고 넉넉하게 살고자 했던 제 마음은 주식 트레이너로 전업한 순간부터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든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를 넘어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알람 시계 두 개를 놔두고 새벽 6시면 일어나서 각종 뉴스 확인과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증권 시장을 확인하였습니다. HTS 열어놓고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되는 거래들을 보면서 초단타를 쳐내며 수만 시간을 티말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될수 있다. 그 당시 제가 승부수로 뛰었던 마지막 주식 측이 원형 지정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말랐습니다. 돈을 벌 때도 있었고 이른 날도 있었습니다. 거의 초단타와 단기 스윙을 위주로 하다보니 불면증에 시달리며 항상 모니터 화면을 쳐다보며 살다보니 운동 부족에 몸도 망가지기 시작하더군요. 집에는 수시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먹는 것, 자는 것, 생활, 마음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6개월의 지옥문 경험을 하고 안전히 접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정신줄은 놓지 않아서 최소한 주식이 아닌 저 자신에 대한 재기의 자본은 남겼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먹을대로 먹어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기가 수월치 않았습니다. 기존에 제가 일했던 회사를 모티브로 해서 작은 사무실을 열었고 그래도 운이 없는 건 아니었던지 지금은 직장인들보다는 좀더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6개월간의 구질구질했던 생활을 잊을 수가 없고 주식에 원망스런게 아니라 편하게 돈벌어 개처럼 쓰려고 대박을 쫓아다녔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더군요. 한동안 주식을 끊은 후 HTS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 복수를 하고 싶단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한쪽 귀를 주식시장에 잡다한 정보와 기사에 열어두었습니다. 순간순간 다시 손을 담그고 싶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담배를 끊은 후에 금단현상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난 시간 공부했던 주식기법이니 초단탄이 이평선이니 하는 것들이 가물가물해질 즈음 어레부탁게 왠지 주식시장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박을 쫓는 개미들의 눈먼 돈을 사냥꾼들이 덫을 치고 기다리는 곳이 주식시장이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건 주식을 하면서 그리고 주식을 하지 않으면서 아마 완전히 제3자로 빠져있었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 봅니다. 차트와 지표, 인터넷 서점, 증권 방송 등 모든 것들이 진실된 정보와 가치보다는 개미들을 혹하게할 만한 탑밥들만을 던져대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대 저런 게저 종목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아닐 테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왜 제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갖 주식꾼들이 개미들의 눈먼 도를 노리는 정글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야수들에게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최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현 주식시장은 온갖 주식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을 거대한 최면에 빠뜨려 그들의 삶지 돈을 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방송, 주식카페, 설명회, 문자메시지, 각종 증권조서 웃기는 건 정작 자기들이 큰 돈을 벌었다면 자기 혼자 해먹기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들도 수십년간 주식을 하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알게 된 겁니다. 절대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것을요. 절대 주식시장은 쉽게 돈을 빼갈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뭉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도 이미 그냥 혼자 주식해서는 언제 한번에 훅 갈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절대 아름다운 차트가 아름다운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절대 주식도 서 쳐보고 앉아서 주식했다가는 노숙자 인생 못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을 낚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돈 버는 방법은 카페 회원들을 자신들이 공략하고 있는 주식에 총알바지로 사용을 합니다. 눈먼 돈 어차피 날리게 될 개미들의 인자 없는 돈들이 그들의 수중으로 갑니다. 친구 하나가 렇업 투자자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신분 공개도 못하며 명함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저한테 깊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깊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식사하는 게 가장 편하다며 간간이 만나곤 합니다. 그 녀석 가족과 여자친구 부모에게도 직업 공개를 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여친이 선보고 딴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친구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주식카페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 수입은 말은 안 하는데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2년만에 1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 근데 그 친구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일하는지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정도면 이미 자신이 몸담아 있는 하우스에 손에봐서 왼수저 있는 사람들도 여럿되었을 겁니다. 그 일한다고 자기 사랑하는 여친도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가족들에게 자기가 무슨 일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아마 그일 몸담고 있는 한 평생 그래야 할 겁니다. 전 항상 주식하려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본업에 99%, 1%만 주식에 신경 쓰시라고요. 1년에 2에서 3번 정도만 살펴도 될 정도만 마음 쓰시라고요. 그리고 주식하실 거면 절대 시중에 나와있는 누구 대박났다는 책은 절대 보지 마시라고 합니다. 정석으로 주식이 뭔지 알려줄 수 있는 투자상담사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최고의 주식책은 바로 투자상담사책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은 절대 대박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라고 확신에 찬 최면에 주문을 걸지 않습니다. 현재 저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1. 주식을 하되 절대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 것. 2. 대박을 쫓지 말 것. 은행 이자 수익률보다 나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할 자신 있으면 주식을 할 것. 3. 재무가치가 개판인 개잡주는 거들떠도 보지 말것 4. 배당 안주는 회사는 8대2 확률로 피할 것 배당주는 회사 80% 이자 수익률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당 안주는 회사 20% 현지 시점에는 배당을 줄 여유가 없지만 장자 분명히 세상의 이슈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현지 시점에서 거래량도 적고 시세도 낮지만 재무건전성이 좋은데 현재 배당이 없는 종목들을 선택합니다. 5. 연도별 시세를 확인합니다. 그 당시 연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했는지 어떠한 부침이 있었는지 파악을 합니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필이 올라갈 만하다 싶은 것을 골라냅니다. 6. 주식꾼들이 써놓은 책, 홈피, 카페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제, 정치, 국제, 시사적인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종 책들을 읽으시면서 분석력이나 판단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본업에 충실할 것 8. 때를 기다릴 것 가장 중요합니다. 9. 돈 없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말것 10. 주식군이 되지 말고 주식투자가가 될것 11. 이슈를 받지 못한 건전한 미래가치 우량종목 장기간 낮은 시세를 면치 못한 종목을 골라낼 것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은 절대 한두 종목으로 올가미를 놓지 않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매집을 하고 언론에서 막터트려대고 있을 때 그들은 물량을 서서히 뽑아냅니다. 최소한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빼더라도 미래가치가 유지되는 종목들이라 무조건 매수했던 시점보다 몇 배는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으로 돈 왕창 벌어서 뭐했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은행들이 금융상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참 서민들 빗빨아먹는 알고보면 집불도 없는 수익률 주는 합법적인 사기질이에 못마땅해서 전예년 이자율 7%의 배당금을 보고 주식을 합니다. 하다보니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2에서 4배까지 수익률이 나곤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는 재테크입니다. 이미 주식을 오래 하시고 부침을 겪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이 가찮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식을 하려고 하거나, 주식의 임무를 막 하시는 분들, 앞으로 지옥문을 경험하시려고 대기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란 절대 없으며 대박 또한 없습니다. 오직 때를 기다리고 세월을 낚을 줄 아는 분들, 대박을 쫓지 않고, 1년 실질 금리 6에서 7% 수익률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식 투자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세력을 가지고 있거나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 주식값 수십 년 먹다하다 하다 안 드니 고스럽시고 카페, 홈피, 책 써내고 교육하면서 개미들 코 묻은 돈 뜯어내는 주식꾼들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